모두들 털하입니다 심창맨 주펄님한테 슬램덩크 극장판 보고 오신 썰잘 들었습니다 다들 뭐 듣고 오셨죠? 호민이 형의 양말 벗겨진 얘기 마음 급한 얘기 그 좁은 회전문에 세명이 낑긴 얘기 다 들으셨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웃음> 재밌었어요 다들 뭐 저한테 슬램덩크 후기 말해달라 그러는데 슬램덩크 극장판이 지금 한 350만명 봤나요? 한 400만명 봤나요? 근데 제 느낌은 거의 천만명 본 것처럼 뭐내 주변에 다그 얘기만 하니까 SNS를 들어가도 지인들이 다슬램덩크 얘기하고 누 만나면 봤냐? 몇번 봤냐? 자막으로 봤냐? 더빙으로 봤냐? 다 그걸 하기 때문에 슬램덩크 거의 제 느낌 체감으로는 거의 천만 영화입니다 거의 느낌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원작자 머릿속에서 이런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맘에 안 들어 했겠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후기, 굳이 제가 얘기할 거 있나요? 다들 이미 딴 데서 후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 개인적으로서 뭐, 별점 뭐, 한 4.5점. 거기다 추억보정으로 저 개인적인 주관적 별점은 5점 만점에 한 10점. 너무 좋았죠. 반가웠고. 그 그래, 이런 움직임 사실은 눈뽕이 좀 있었어요. 음, 정말로 그냥 그, 그 움직임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그 송태섭이 주인공인 부분이 참 좋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싫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뭐 작가 본인이 제일 스스로를 좀 이입해서 그리는 게 송태섭이라는 말이 있죠. 작가 본인이 학생 때 포지션이 농구 그 가드였고 그 다른 주인 다른 주인공들은 과거가 많이 나오죠. 강백호도 좀 나오고. 정대만은 시계 나오고, 최치수도 뭐 권준호하고 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가 아니라 1, 2학년 때 얘기 많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송태사부 사실은 만화 원작에서는 자기 개인 드라마, 과거 드라마가 좀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설정이돼있었는데못 그렸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극장판에 서사의 중심 축을 송태사부로 가져갔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슬렛넉크 제 아내랑 두 번째 2회차 관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았습니다. 특히 그 만화 원작에서의 연출을 영상화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관건이었는데 거의 뭐 찰떡이었습니다. 영화 시작 직전에 배성, 전 배성재 아나운서님하고 호민이 형이랑 침착맨 말년이랑 넷지서 보러 갔는데 목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시작이 3시였는데 저는 좀 일찌감치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2시 반에 로비에서 SBS 로비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럼 뭐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목동 메가박스 많이 가보신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다 아시겠지 갔는데 호민이 형만 와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먼저 가 있었고 호민이 형이 저기서 걸어오길래 형 우리 늦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한 명씩 카톡이 오는 거야 45분에 도착합니다 50분에 도착합니다 <웃음> 그랬는데 뭐였는데 또 로비에서 갑자기 만난 그 SBS 신입 아나운서님도 같이 사진 찍고 갑자기 배선지 아나운서님이 회사실 갔다 온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0분이 다 돼가는데 다 SBS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어 어차피 10분은 광고할 테니까 이런 게좀 있었는데 호민이 형이 마음이 급했나봐 그 좁은 되게 좁은 버전의 회전문 이 아시죠? 넓은 거 말고 좁은 거한 번에 한 명씩 오고 두명 정도가 맥스인 거기 이렇게 껴들어와 가지고 세 명이 낀 얘기 그건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음>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호민이형도 그렇게 뭐 내가 보기엔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는데 다들 그냥, 그냥 놀리는 재미가 들린 것 같아 아닌가? 진짜 급했나? 어, 배선재 아나운서님 여기 맥툰 스고 초대요 아 그렇지 않아도 배텐 멤버들 유튜브 채널에는 배선재 대장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시려고 하세요 도와주러 놀러 오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당연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호민이형이나 침착맨 채널은 재미있는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솔직히 배성재 대 아나운서님, 국가대표 아나운서인데, 국가대표 스포츠 캐스터인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어떤 걸 하지? 내가 너무 누추한데 모셔서 뭐 그분 오셨는데 딱히할게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선뜻 오십 쇼 이렇게 못 하는 거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놀랬어 나는 당연히 침착맨하고 같이 탔는데 <웃음>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 극장에서 호민이 형한테 사인, 사진 찍어 달라는 어떤 시민 A, A님께서 자기 원고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바람에 호민이 형이 급한 마음에 모진 소리는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봐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얼, 얼, 저는 한편으로는 그 시민분 굉장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만났는데 자기 원고를 보여준 만큼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 옛말에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런 옛날 미신 많이 아시잖아요 미신인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정말 빨리 떨어집니다 퓨크하고 끝나요 순식간에 그냥 뿅그 반짝 끝나요 이게후슈우 이러고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면서 오! 봤다 인식했어 그리고 소원을 빌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아니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소원을 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늘그 소원을 항상 빌고 살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야 준비된 자만이 소원을 빌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 지나가다가 주펄림을 만났는데 바로 원고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 분은 그 학생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엔좀 어렸는데 그 분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 되실 거다 물론 그걸 봐주고 있는 호민이 형은 두피에서 땀이 나고 영화에 늦으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난 몰라 나 모르지만 그랬을수 있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보여주신 분은 어, 뭐알게 뭐야 본인이 중요하지 준비돼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허? 저는 그분의 미래에 축복하고요 호민이 형은 조금 힘들었겠지만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 초의 캐릭터와 이유를 듣고 싶네요 초의 캐릭터 슬램넘크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최지수 저 별명이었으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송태섭 정말 좋아했고 정정대만 정말 좋아했고 강백호도 좋아했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만화 기준 마지막 순간에 대화를 넣지 않은 속공전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닥터프로스트 마지막화가 대화,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슬램넘크의 산왕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도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화에 있어서 대사라는 것은 아주 유용한 도구임과 동시에 장단점이 명확한 도구입니다. 만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지만 가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사를 완전히 배제한 짧은 부분들을 연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원고 안에 몰입을 할때그 안에 완벽히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이입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몰입감 플로 w 라고 하죠. 몰입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대사라는 것은 전두엽의 언어 중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입을 잠깐 밖으로 빼줍니다. 물론 잘쓴 대사는 그 입을 더 해주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보통은 대사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특히 순간순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어야 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 중계라거나 이런 대사들 대화들 이런 언어 같은 것들이 그 순간순간의 몰입들을 잠깐씩 밖으로 빼버리는 역효과가 나기도 쉬워요 잘 쓰면 괜찮지만 보통은 그게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런 대사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이 만화 속에서 등장하는 진행되는 순간들이 주관적인 시간으로 흐릅니다. 주관적인 시간이란 뭐예요? 0.01초를 더 쪼개서 보게 된다거나 그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눈에만 보이는 찰나의 순간들을 훨씬 더 주관적인 시간으로느려서 내가 이입하게 된다거나 느끼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시간 감각을 자유롭게 조, 조, 조율하는 데에는 그렇게 대사를 하나도 안 쓰는 연출들이 이점이 있죠 다만 어려울 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대사가 없다는 거는 셀프 하드 모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리턴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야망이 좀 있습니다. 대사 한줄 없는 한화 대사 한줄 없는 마지막 화 이건 누구나 조금씩 그런 어떤 욕망이 좀 있죠.